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단독주택의 옥상 정원을 소개하면서 상가주택과 단독주택에 사는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데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 보기에 적어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라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더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살면 좁고 단조로운 아파트와는 달리 즐거운 일들이 많지요. 우선은 마당이 있고 넓은 공간과 다락이나 중정, 특히 옥상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은 봄과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은 특히 더 재미있고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채소나 꽃, 나무 등을 기르는 즐거움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 이런 옥상에서 채소를 기르고 꽃과 연못, 새들을 보며 지내는데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저도 가끔 재택근무를 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는 날 만약에 답답한 아파트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옥상 등 다양한 공간과 생활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에 열중하다가도 이러한 옥상 정원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놈들을 보고 있노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를 정도이니 말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특히 나의 자랑은 아니지만 나이 들고 온갖 삶을 다 경험하고 살아보다 보니 뭐 돈도 부동산도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해가며 좀 느긋한 생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새나 연못에 물고기를 기른다고 뭐 돈이 나오는 것도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시간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채소를 기르고 꽃을 돌보는 행복과 즐거움이란 그런 돈이나 부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다제가까이고또 나름대로 주어진 조건들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잘 먹고 또 오래 산다고 할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시절에만 할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게 좋, 좋지 않나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나 부동산 재테크 등으로 볼때꼭 아파트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상가주택, 단독주택, 꼬마 빌딩 등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다보니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해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부동산이나 특히 재테크등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도 아파트보다는 훨씬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꿈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 시행사업즉 디벨로퍼를 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 많은 돈도 벌고 또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건물주로서 재래가가 된 사람들도 많으며 특히 요즘 부동산 전문가들도 새 정부 들어서 이제는 아파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던데 말입니다. 하여튼 이제는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일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내 생각이나 가족들의 특성 그리고 다양한 취미생활 등을 할수 있는 이런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고마 빌딩 등을 지어서 특히 이런 다락과 연계된 옥상 정원이나 중정 등을 만들어 가족들과 계절을 만끽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들을 해보시기 바라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